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 블랙 몽키 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연습 방법인데 어, 일반적으로 레슨을 하시는 분이나 공을 치러 가셔서 혼자 이 테니스가 상대가 있으면 랠리가 되고 게임도 할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아직 이테린이 초보 단계 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혼자 연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게임을 하러 가셔도 그렇고 레슨을 받으러 가셔도 이제 뭐 코트에 빈 공간이 있고 이러면 중간에서 이제 내가 혼자 연습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백엔드나 발리 같은 거는 혼자 연습하기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그 다음 포핸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포핸드 그 다음에 또 테니스에서 유일하게 내가 던져서 하는 서브 그 다음, 스매싱. 어, 저번에도 한번 스매싱 연습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오늘은, 포핸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핸드 연습을 하시는데 일단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오픈 스탠스도 있고 크로스 스탠스도 있는데 일단 내가 이 스퀘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특히 어 테리이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이 포핸드의 감이 아직 내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공을 혼자서 놔보면서 내가 요걸 이제 히팅을 하고 해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기가 좋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걸 연습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뒤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보분들한테 이 제가 제 오프라인 레슨 을할 때도 그렇지만 이 공을 내가 놓고 연습을 해 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곳에 놓고 계속 똑같은 스윙을 많이 하세요 요렇게 근데 요런 느낌보다는 어 요런 것 연습도 괜찮은데 요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라켓을 데이크 백을 해 놓으시고 공 위치를 조금씩 바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공을 놨을 때 내가 지금 왼손을 여기 가까이 놓을 수도 있고 조금 멀리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 가까이 놓고 멀리 놓고 그 다음 조금 낮게 놓고 조금 더 높게 하셔도 되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포핸드를 그냥 한 가지로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가 오프라인 레슨 할 때도 설명을 제일 뭐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 일단 첫 번째는 테니스에서 연습공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오겠죠 근데 일괄적으로 오는 공을 내가 일괄적으로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어 여기 코스면 여기 코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일괄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트리니와 초보 단계가 조금 더 넘어 가시려면 이 다양한 공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일괄적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다음 한번더 넘어가면 공이 다양하게 올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는 공을 내가 다양하게 칠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이 포핸드를 치거나 백핸드를 치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게임하러 가시면 이 레슨을 하시다가 뭐 게임하시고 또 시합을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한테 읽히고 상대가 이 상대편에게 효과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수 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내 샷들이 먹히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샷들이 먹히려면 내가 이 사람들을 흔들고 상대편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자 포핸드 테이크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자 공을 일반적으로 가까이 여기 놓으시면 내가 요게 크로스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가는 공의 위치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자요 아까 여기서 놨는 공 높이에서 조금 더 옆으로 옆으로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빼보면 빼서 내가 요 타점으로 다운드라인을 쳐보는 거예요. 똑같은 스윙이에요. 그냥 궤적은 비슷한데, 이 스윙의 궤적은 비슷한데, 공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궤적이 조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조금 더 낮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해보는데, 낮게 했을 때는 공을 조금 더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을, 제가 세개 동안은 공을 놨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높게니까 공을 조금 더 높여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살짝만 올리고, 공을 위에서 밑으로 치신다. 이렇게 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가까이에서 놓고 요거는 크로스로 크로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타점보다 조금 더 멀리 두시고 요 공은 내가 다운드라인으로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라켓 테이크백 해놓은 상태에서 공을 조금 더 낮게 하셔서 자세 낮추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로브의 형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공을 위로 던져서, 공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이렇게 패턴을 연습해보시면, 내가 당연히 이 상대랑 랠리를 하거나 게임하실 때도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내가 혼자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같이 게임하시는 분이나 시합 나가서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민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잘못 해봐요. 근데 레슨 하실 때나 내 혼자서 이런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실 때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레슨 오프라인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이 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포인트를 만약에 공을 100개를 던졌어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 코치님이 얘기하는 스윙이나 스윙 동작이나 스텝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쓰시는데 공을 100개 던지는 동안 100개를 전부 다 크로스를 쳐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를 치는 동안 내가 그 생각을 조금 더 전환시켜서 이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스윙 패턴이나 스윙 동작, 그 다음에 스텝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공을 뭐두 개는 크로스, 그 다음에 두 개는 다운드 라인, 뭐두 개는 로브를 띄워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앵글을 치고, 근데 호치 님들이 뭐 이거를 내가 연습한다고 해서 오늘 그, 그거를 그 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굳이 오늘 앵글을 가르쳐 주는 날일 수도 있고 그로스 치시는 게 어려워서 그로스를 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오늘은 다운드라인 수업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럴 때는 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런 샷들에 대한 연습이 아니라면 내 혼자서라도 그 수업을 하는 동안도 레슨을 받으시는 동안도 충분히 내가. 그 스윙을 연습하시면서 패턴들을 연습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가서 음, 게임이나 랠리를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연습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